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옐리조보 남쪽에서 규모 6.5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기상 당국은 처음 지진 규모를 5.7로 발표했다가 6.9로 수정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에서 48km 가량 떨어진 도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에서 건물 벽과 창문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푸아뉴기니에서 오늘 새벽에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도 이후에 일본 이시가와 현과 우가사와 라제도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지만 조금 전 발생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의 규모 6.5의 매우 큰 지진은 일본과 과거 지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바라키 현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했던 적이 많았으며 최근 이바라키현에서 작년 12월 24일부터 오늘 4월 3일 오후 2시 10분 기준 무려 32번의 지진들이 이바라키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이바라키현의 지진의 시작점이 바로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의 강진 이후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일본 이바라키현에서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은 일본 열도를 동해서 서로 횡단하는 중앙 구조선 단층대의 출발지입니다. 따라서 이바라키현의 최근에 32번의 연속 지진은 의미를 둘 수밖에 없으며 최근 규슈 지역 가고시마 현 사스마 오이타 현 중부 휴가나다에서 지진이 발생 중인 가운데에 3월 25일 오전에 분고수도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분고수도는 일본 규슈섬과 시코쿠섬 사이의 해협입니다. 분고수도의 지진은 오이타현의 최근 지진과 연관성을 추측해 볼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 지진을 중앙구조선 단층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구조선 단층대는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에 각기 따로 움직이고 있기에 중앙구조선 단층대 내의 지진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연속 도미노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구조선 단층 대 10개 구간이 서로 연동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참혹한 결과의 대지진이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